대적의 영역.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 이 세상에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영역. 눈에 보이는 영역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영역이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역은 한 나라의 영역 하면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영역을 다시 말하면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영토라고도 하고 영해 바다 영공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영토와 영해와 영공 땅과 바다와 하늘이 공간으로 구성이 된 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땅의 범위가 있고 하늘의 범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한국 땅의 공간을 말합니다 한국 땅의 공간 무슨 강의 시간 같은데 집 안에도 영역이 있고요 또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갈수 있는 범위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 감정의 범위 내 마음 내 의지 행동 반경 이런 것도 다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한국이라고 하는 남쪽 휴전선으로 해서부터그 위로 공간으로 쭉 올라가서 하늘 공간까지 또 바다 동해 서해 남해 한국의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그것을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한 국과 한 나라 영역도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영역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다 자 그걸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영적인 영역에, 영, 그 지역 영역에 영들과 관련된 영역이 있다. 귀신들과 관련된 분야와 그 범위와 또 귀신들의 활동 공간이 성경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네. 혈과 육에 대한 육체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정사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게 뭐냐? 영역이라는 거 하늘 우주의 공간의 영역이 있고 귀신이 미치는 귀신이 사용하고 있는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귀신이 잡고 있는 어느 나라 또이 땅에 있는 나라 공산주의 각 나라별로 영적인 영역에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자 이름은 부칙의 나름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정서 정사와 관계된 권세와 관계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관계된 그런 영역이 있다 자 그럼 대적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이 대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대적의 영역 자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 현장 자 그럼 영적 싸움을 내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영역이 어디냐 그거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는 영적 공간인데 내가 싸워야 될 영적 공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에게 마귀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나에게 막 풀어 넣어 줘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걸 우리가 알수 없단 말이야 알수 없어요 그런데 대충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는 방식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귀는 내 영적인 부분에 영과 혼 정신 사이에 틈을 내고요 내 정신과 육체 사이에 틈을 내고 내 육체를 공격을 해서 병에 들게 만들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마귀가 내 생각을 공격을 한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걸 물리쳐야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생각에서 물러가라 예, 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단호히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싸워야 될 영적 공간 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이 귀신이 주는 생각을 내가 걸러내지 못하고 쳐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2차 공격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 목표 내 감정을 건드려서 어떻게요? 화를 내게 만들고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게 만들고 이 감정이 격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도 만들고 전쟁도 일으키게 만들고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롯 왕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사울 왕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악신이 들리는 자예요 악신이 들린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악신이 들린 사람이 왕이라면 그 밑에 있는 민족들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귀신의 밥이 되지 않겠어요? 전쟁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 귀신에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독일 국민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어서 나치즘에 빠지게 만들어요. 천왕에게, 일본 천왕, 일본 왕, 일본 군부 세력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전쟁광으로, 전쟁으로, 전쟁 피해, 전쟁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나라 지도자들이 세계 각 나라 지도자들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사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건전한 정치와 건전한 사회생활이 되어서 도덕과 경건과 일반적인 윤리와 이런 법치 질서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 절단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넣어주는 생각들 마귀가 내 감정을 공격을 하고 생각과 감정이 마귀가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의지를 공격을 해요 생각과 감정이 잡히면 의지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큰 탈이 납니다 싸움도 할수 있고 살인 사건도 날수 있고 자기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결국에는 마귀는 조종만 해요. 그냥 조종만 해요. 옆구리를 치면 기둥을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리는 것처럼. 자, 마귀와 싸우는 대적의 영역이 어디냐? 일체적인 영역이 나 자신의 성품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사장 1절에서 보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영적인 전쟁 영적인 투사 자 지금 영적인 투사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어린 아이가 지금 앉아있어 지명이가 앉아있어 지명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주여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게도 조사오니 그 영적인 부스러도서 자꾸 먹고 주워먹고 주워먹고 그러면 은놀렐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놀렐로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함부로 취급하거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부모가 기도해 주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성도들이 지명이 기도해 주지 할렐루야 얼마나 잘 되겠어요 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돼요 왜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대적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전쟁의 투사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또 다른 영역이 수도심 아니었어요. 어떤 영역? 이름 붙인 나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역이 또 있어요. 믿습니까? 이건 생활에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나에게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개적의 영역, 영적, 전쟁 영적 투사 영적인 군사 이런 쪽으로만 계속 귀신만 쫓아내게 된다 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믿습니까 자에베소스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대적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귀와 귀신들이 바글바글바글거리는 바글바글 대적의 영역에서는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저기 가득한 지역에 중심부에 우리가 툭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전쟁 한가운데 있을 때, 즉, 마귀에게, 야, 니들도 우리 공격하는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너들도 좀 쉬고 우리도 좀 쉬어라 우리도 좀 쉬게 해 줘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예배 드리다가 귀신을 늘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영적 전쟁으로서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셨어요 한번 귀신이 들려도 내 안에 숨어있는 귀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귀신을 들춰내서 축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리불이 임하고 주님께서 이 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귀신들이 막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한번 귀신이 드러나니까 계속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님 없이 그것도 불세례책을 써나가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막 진리도록 경험시켜서 불세례책 내용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전쟁이나 귀신과 의 영적전쟁에서 정보를 알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불세례책을 읽고 정보를 전달받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영적전쟁에서 그저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10시, 11시에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다, 갑자기 귀신들이 공격하니까 현장에서 막, 대세 명이 떼갈깨를 굴르고, 그러면 있는 팀을 막 여섯 팀으로 나누고, 그냥 지금처럼, 어, 어, 목사님 누가 밀어요, 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귀신이 들어와, 귀신이 속에서 들어와서 들어오든지, 자기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드러나든지 간에, 귀신이, 아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귀신이 자기 안에서 드러났을 때 어떻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힘이 어떻게 들며 내가 일부러 인상 쓰지 않아도 그런 동작이 나오든냐 목사님 온몸이 전기톱날로 몸을 완전히 토막토막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귀신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신이 너무 얌전하게 들러났는데 사단이가 우리 몸을 완전히 난도지났대요 온몸이 그냥 일거리지면서 뱀이 불 속에 들어가면 온몸을 막 비틀어 막 비멸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듣고 주님 진짜 저럴까요? 내가 내가 지옥가서 떼골 때를 굴릴 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리스 전사가 저렇게 아플까 목사님 저쇼 아니야 너털웃물어 목사님 진짜 아프시겠다 그러지만 속에는 날 의심하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떼굴때굴굴면서니도 나중에 당해봐라 그래서 자기도 당하더라고 또 크리스 전사가 떼굴때굴 굴르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진짜 저렇게 아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중에는, 터무르무 아, 아프고 괴롭고 막 속에 뒤틀리고. 그래서 귀신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밥도 안 줬어. 왜냐하면, 간식을 미리 먹으면요, 귀신이 드러날 때, 으윽! 이러면 어, 어떻게 돼요? 간식 먹게 다 토해. 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맡에, 옷에, 이카에, 막, 방금 조금 전에 깍두기하고 김치하고 먹었는데 이걸 뭐다토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얼굴 이쪽으로 다토하게 되는 거예요 막 김치 깍두기가 막 그대로 나오고 그러다야이축삭이들뭘 먹으면 안 되겠다 어떤 형제랑 피가 넘어고 계속 피가 넘어 눈알이 나중에 시뻘게 겋 충혈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걸 경험을 시켜서 불새로 체견나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님께서 어떤 종류의 영들이 공격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의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1차 대적의 영역이 어디라고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서운함, 내가 막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건지 마귀가 주어서 하는 건지 일차로 분별해야 을 되는데 마귀가 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건라도 이 주여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어. 믿음으로 버텨 나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예수님 사람의 영성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참 곤란해요. 영적 전쟁하는데만 막치우쳐 있으면 투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영적 전쟁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인 삶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아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닮아가는 부분의 영, 영역에서 내가 소홀히 할수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님을 끝없이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자 자기 자신을 예, 훈련을 해야 되고요 자또한 가지는 자 그러면 성령의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어떤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식, 지혜, 믿음, 병거침, 능력, 능력, 행함, 또 지지, 미병 능해, 영방, 통, 흥력, 은사 사랑, 희라 화평, 오래참은 자비, 양봉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서도 사랑도 있어야 되고 화평도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있어야 되요 사역하면서도 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역에 집중을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데 문제가 보이고 주님을 닮는 쪽으로 막 하다 보면 영적 사역이 안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 하다 보면 영적 전쟁 영역에 등 안이 할수 있고 소홀히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주님 어떻게란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열매를 내야 돼. 오 미안해요 이 부분에서는 열매를 반드시 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달란트 감질의 달란트를 나타낼 부분에는 무조건 달란트를 나타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영역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귀신들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영적 전쟁 영역에 들어가서 치고 그냥 들어가서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수도사적인 용성만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오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교계 에 많은 단체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단체는요 분명히 개신교회야 기독교회야 그런데 교회가 수도원 영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도원 영성을 가르친 데는 거기는 맨날 금식이야 금식 금식 금욕 가난 청빈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에 올라갈 때그 수도원 안에 캐톨릭 색채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나라 과거에 그 영성 운동을 했던 사람이 가난했다 청빈했다 금식했다 또 병만 쳐다보고 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영성이라고 제일, 제일 좋은 영성이라고 그런 교계 그런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수도 삽니다. 그래? 야 그런데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시퍼러냐 다 죽어가냐? 우리는요 수도원 같은 기독교인데 거기는 밥을 하루에 한 번이나 해서 한 번에서 두번 밖에 안 줍니다. 왜? 굶어야 된대요. 금식을 밥먹듯이 하고 몸이 너무 배가 부르고 고기 먹고 이러면 영성의 지장이 됩니다 성경에 그게 나왔냐? 그래서 너는 그런 고기를 어떻게 하냐 자기는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는데 소고기만 먹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자빠졌네 소고기가 얼마나 비싸 그래서 넌 돼지고기 안 먹냐? 안 먹는데. 먹어도 소고기 안 먹는데. 그래? 근데 여기 어떻게 해서 봤어? 목사님, 불티려책 보고 왔어요.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버지도 그쪽 출신이야. 그쪽에 가서 영성을 해가지고 그 영성이 진짜줄 알고 맨날 쇠뇌가 되었어요. 쇠뇌가 되었어. 쇠뇌가 되었어. 그래, 그러면 넌 거기서 뭐 했니? 수도사람에. 하루 종일 아침 먹고 벽 쳐다보고 앉아 있고 점심 먹고 벽 쳐다보고 앉아 있고 저녁에 밥을 안 주니까 또벽 쳐다보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왜 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이영성이 진짜 인줄 알았는데요. 어떨 때 자기를 자신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열받고 그냥 그냥 그냥 머리를 들이 받아버렸대 벽을. 그래서 열받아서 튀어나왔대.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여기 오니까 매일 간식 주고 매일 밥 먹고 매일 고기 먹고 야 기도했으니까 새벽 3시 반쯤 돼. 감자탕 먹으러 가자. 너 입술이 버릇다. 고기 안 먹었어. 이놈아. 네? 고기 먹으면 안 돼. 누가 그래 성경 어디 그런 게 나왔어. 요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목사님 돼지고기 먹으면 영이 하요못 먹어서 영이 흐리다. 그래가지고, 그냥, 고깃집에 가서, 막 돼지갈비 파티! 야, 오늘은 소고기 먹으러 가자. 소고기, 소고기 집으로 갔는데, 사실, 돼지갈비집이에요.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어, 저, 돼지갈비를 안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장한테, 사장님, 오늘은 돼지갈비인데, 소갈비처럼 해가지고, 그냥 구워주세요. <웃음> <웃음> 요즘 소고기는, 돼지고기는 요 소고기처럼 나와요. 그래가지고 돼지갈비, 돼지고기를 소고기처럼 해가지고 막, 막 정신없이 먹더라고. 다 먹다니 무슨 공들이 렇게 맛있어요? 소고기, 소고기, 맛 좋은 소고기.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러나 결국에는 돼지갈비. 왜?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먹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삐작삐작면말랑가고 그래서 돼지고기만 찍. 주로 막버렸어 나중에는 막못 먹어서 안 다리 목사님 오늘 어디 안 가세요? 기도하다가 나만 없으면 고기 치고 찾으러 다녀. 두 놈이 야 너는 이쪽 나는 이쪽 달리기 하면서 간다. 아 목사님 찾겠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 자꾸 내리려고 하다 보면. 수도사 같은 그런 영역 같은 그런 영성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일부러 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 살게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빛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다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영역에서는 아까 이야기 하죠 그리스도를 닮는 영역도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영역도 있어요 내 영이 강해지는 데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불균형으로 자라면 한쪽으로 약해서 병이 걸리거나 다치거나 굉장히 예, 그 세균에 약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요 우리가 날마다 철야기도 하지만 기도만 강조하면 안 되고요. 기도 강조하지만 선교도 반드시 해야 되고 선교도 강조하고 예, 어떤 때는 선교, 선교, 선교만 <웃음> 다른 건 무시해. 오직 우리 교회는 선교, 선교. 예, 선교하다가 망한 교회도 있어요. 예, 선교하다가 성도들이 가정에 막가나무찌은 교회도 있어요. 가난에 찌든 가정들, 어떤 데는또막 영성만 강조해요. 교회가 영성, 영성, 영성. 또 어떤 교회는 또막종말만6욕6욕 정말, 종말주림오십니다 말아나타, 마라나타, 말아나타, 마라나타. 말아나타도 좋은데, 말안하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또프리미이프리미이만가짜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뜨거우면서 상식적으로 충만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충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도 충만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공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뜨거우면서도 이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속으로는 영적으로 뜨겁지만 겉으로는 아 그래요 그래요 호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무모할 정도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또 무모할 정도로 믿음만 앞세우면 낭패를 불러와요 실, 실수나 실패를 불러오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라 사단의 거짓말이 마귀는 엄청나게 머리가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웬만한 인물들도 다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삼성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뭐 상상을 솟는 엄청난 낙이 특별히 천명을 죽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삼성은 쳤어요 다윗도 쫙 불타는 예배자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스스로 넘어가서 음란죄를 짓고가음죄를 짓고 살인죄도 짓고 나중에 다위씨 숨겨놓은 그 죄가 나단 선자를 통해서 폭로가 되니까 겨우겨우 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폭로되기 전에는, 망신살이 뻗치기 전에는, 자기 의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기 전에는 회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창세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하고 다 교로서 사람들을 다로고 봤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고 우리가 어떨 때잘 넘어지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오면 우리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술책을 하는데 거짓말 또 다른 틈을 내서 공격수단을 계속 강화하고 해서 또 그것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엉터리 함정을 파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말로 상처 주고 명예를 훼손하고 또더 나아가면 거짓말로 또 올가매고 지혜를 또 뒤집어 씌우고 더 발전하고 발전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더 발전하면 어떻게 폭동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지금 미국에서 말해요. 인종차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남의 점포나 가게, 한인들 가게를 막 털은 거예요. 그러다 막 총을 또 쏘고, 같이 총을 쏘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고, 인종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뒷배경에는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는 악의 형들 악한 형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오해받지 않으려면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는 반드시 그 전쟁의 성격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열매도 내야 되고 주님을 또 닮아가야 되고 육신을 쳐서 또 복종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매일매일 풍성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절대 공평하고 공정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쏴서 뭐 총을 쏘도시켜 명중시켜서 막 거꾸로 때는 경우도 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몰래 자리를 차지기 위해서 몰래몰래 몰래 움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을 주도록 뜨겁게 뜨겁게 더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전쟁을 하고 있습니다.